어, 천일입니다. 어, 어떻게, 명절, 연휴, 설날, 어, 잘 보내셨어요? 응? 응. 음, <웃음> 어,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 양역으로는 음. 아, 1월 27일이고, 음역으로는 아, 이제 1월 6일, 요일로는 무 아, 일 그러일이요 어, 아, 천일도, 음, 멀리 사는 지자들이 와서, 어, 1월 1일, 어? 설날, 당일부터 와서, 어, 함께, 어, 기도도 하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 어제까지 해서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고, 어, 어제 요일까지 다들 올라갔고, 어, 물론 시간 있는 제자들, 또 올만한 제자들, 그런 영어들은 와서 함께 해서, 에이채들도 어, 좋았고, 어, 그 제자들도, 어, 함께, 어, 그니 그러니까 1월, 정월 초하로부터, 어, 이렇게 움직였으니, 음, 좋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멋져로 아, 모든 분들,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좋은 일만 아, 1년 내내 어, 있으시기를 아, 바랍니다. 아, 올해 이제 음역으로, 음역으로 정을 초하로 지나서는 첫 방송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제자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 계룡산 갔다 오고, 신원사 그것도 그 후에, 고왕암, 백제시대 에 창건된 절이니, 600년, 응? 아, 600년대에 지어진 그 절, 둘러보고 인사까지 올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 영상은 이전 이 영상에 그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오늘의 정, 정 이름이 정초라고 그래요. 정초. 응? 정월달초. 정초라고 하는데 정초인 오늘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 을 보니 어, 이번 모임하고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여자가 천일인데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오늘 제가 전부 다 이쁘다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자기가 와서 인사를 올리니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오 이거 전부 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천일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웃음> 그런 거 아니란다 하고 이 천일 천황정사 여기에 그 와서 인사를 하는 일반 제자나 중생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쁘다고 안해요 안해요 어, 싸가지 없는 제자나 싸가지 없는 중생 잘못 살아온 중생들은 쳐다도 안 보세요. 쳐다도 안 봐. 심지어는 이 시장 안 가? 꺼져, 이 시. XX야. 막 이러, 이러신단 말이에요. 쳐다도 안 보고, 응? 아, 그래, 심한 욕은 아니지만, 꺼져버리라고.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는 경우나, 기특하다, 잘했다. 응? 이럴 때 요즘 표현으로 어구어구가 구 이러한 이런 경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무나 그러질 않았어요. 응? 다시 말하면 신한데 신령님들께 이쁨 받고 사랑 받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천에이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요 끼리끼리 옳은 응? 제자 옳은 제자, 옳은 중생 잘 가는 자손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연히 이뻐하시죠 당연히 이뻐하세요 신령님들께서 당연히 이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 살아가는 경우는 절대로 이쁘다고 안하세요 이쁘다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런 중생이나 그런 제자를 이쁘고 좋다고 할 사람은 누, 할 시는 누가 있긴 있어 참 있긴 있어요 누구? 악기 누구? 잡기 <웃음> 그래서 천일이 그러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응?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 간다 한들 그러면 전부 다 이뻐하냐 안 그래요 신령님들께서도 다 취향이 다르세요 응? 취향이 달라또 기준점이 달라요 기준점 응?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되셨으면 이해하셔도 됐어요 그러니까 <웃음> 전이천일을 찾아오든 천왕정사를 찾아오든 이렇게 왔을 때 이쁘다 착하다 잘했구나 이러한 감정과 표현을 주시는 신령님들께서 그런 경우는 지극히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잘했다 내지는 잘하고 있어 내지는 좀만 더 잘해 봐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피해, 섞여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여기까지 됐어요 아,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러니까 신이 신 신명님 신령님께서 이쁘다는 표현과 잘한다는 표현 부도수표로 남발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 듣는 중생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응? 더 열심히 해야 돼 아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응? 살다 보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덜어 요요 응?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다 어, 이번에 제자들 좀 모였을 때 천일이 그런 표현을 해줬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건과 사고 어, 얼마 전에, 30대 나이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 참, 그, 불기에, 그, 계기된, 그러한 여자분 얘기가 뉴스를 장식한 적이 있었어요. 응? 뉴스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그, 제자들한테 천일이 들려주면서, 누구도,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접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지만 남들, 각자 본인들이 그러한 이유를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운이 없었구나. 재수가 없었구나. 또 조금 더 얘기하면 팔자고, 팔자구나. 운명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지만. 우리가 운이 없다. 아그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래? 아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운 운과 재수 그게 뭐예요? 응? 그 운과 재수 우리가 표현상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 운과 재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응? 운과 재수가 없어서 저거 운명이라 그래. 이런 사람 별로 안 해요. 운과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운과 운 운과 재수는 누가 챙겨주냐고요. 어디서 사냐고. 그돈 주고 어디가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사냐고. 그 운과 재수, 그 또한 신들이 신들께서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들께서 내쳐버리고 챙기지 않으면 응? 그 운과 재수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응? 관심을 신들께서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신들께서. 신들께서 챙기고, 우쭈쭈쭈쭈쭈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에,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아셨죠? 응? 속된 말로, 어려 죽든, 늙어 죽든, 젊어 죽든, 죽더릴 땐, 죽, 죽을 땐 죽더라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운과 재수를 관리하는 게 관리라기보다 죽어나 살피는 게 누구냐 바로 신이에요 수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는 인사 오거나 어딜 갔을 때 신뢰님들께서 오 그래 그래 그래 이쁘다 이쁘다 오우 우쭈쭈쭈쭈쭈 오, 오 잘했죠요 이러한 칭찬을 받거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이 그냥 대박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음, 천을 얘기는 여기까지 <웃음>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스갯소리를 저기를 할게요 어, 가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천일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옛날 그 천일 사진만 보고도 응? 이 천일의 사진이나 어? 이 영상만 보고도 어느 누가 천일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선생님 뒤에 계신 할아버지는 어느 할아버지세요?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응? 계셨어. 그 제자나, 그 보통 평민, 중생 눈에는, 이 천일 뒤에, 나, 옆, 뒤나, 옆이나, 여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기나, 누가 있는 게본 거야. 본 거야. 그 우리 제자 표현도 지금, 어머머머머, 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응? 천일도 그건, 그, 보지를 못해요. 이 천일도. 근데 그렇게 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러면 저는 또뭐 할아버지겠죠? 할머니겠죠? 우내 얘기겠지요. 이렇게 답변 주는데. 문득 <웃음>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나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난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번 외교 얘기를 해주 우리 서울 그 제자 아이가 제자 아이가 정식 내림한건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전일과 이제 그 스승 제자로 온 세월 이제 있는데 전일이 이제 술좀 잠도 못 잤고 피곤해 들어간다고 집, 이 침대 들어가 자자 너희들끼리 얘기해라 했더니 그 제자애가 나중에 천일은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막그 앞에 다른 데 있는데 얘기하는데 막 뭐라고 시비라시려라 궁신없이 했다는 거죠. 응? 뭔 얘기 했냐.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얘기 대상자, 전 누군가가 아마 그 천일을 냈두고 다른데 어디 전보러 갈까 어쩔까?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상황에서 서로 교류한 것도 없어요. 근데 눈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 나쁜 년 저년이 말이야 저년이 다른 데선생님다또 다른 데전 보러 가려고 한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 그래서 지가 놀라가지고 나중에 천일한테 그런 거예요 오 선생님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닌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거 제가 걱정을내가지고 민목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일들이 어떤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왜 잘해? 그 점이에요, 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실려가지고, 막, 이, 막, 응? 리신 거예요, 이제. 어. 그 얼마나 대박이에요. 대박이그 나중에 다간 다음에, 이 천일은 대충 누구라는 게 감이 오니까, 불러서 불었어요. 그래서 그러그러한 시간과 얘기가 있었다 했는데, 이 천일이 알기, 그럼, 그래. 갔었, 갔었, 갔었냐? 갈려는 마음을 먹었었냐? 물론, 분명히 두개중 하나일 테니까.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가려고 한 건지. 그랬더니, 가보려고 했었다. 그하그러니까그 <웃음> 마음 먹은 그 자체, 그것도 들켜버린 거예요. 그 서울 제자 아이한데 여기 있죠. 여기, 저기가 아니라고. 정식 제자도 아니라고. 응. 이러마 요즘 표현을 하면 영험한 거예요. 영금하고. 영금하고, 영험하고. 응?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천을 잔다고, 잘 때. 응? 천을 이제 잠못 자고 막 해롱해롱 가서 그냥 안 되겠다, 빠져주고 너희끼리 얘기하거라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면 봐요 이제 저기에 누가 계시고 누가 계시고 천일 이렇게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일 좌우에 누가 있고 이 영상 화면 속과 사진 사진 아니지만 그걸 보는 거예요 혹시 제약 일를 가시는 분들은 어 나는 언제나 볼까요? 그럴 것이 때가 되면 봐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응? 여담으로, 여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천일이, <웃음> 정천이니까 요 얘기까지만 해줄게. 천일이 막 어깨 게 움직인다고. 아, 뭐, 아 선생님, 아, 뭐, <웃음> 선생님, 막 이러세요. 그러는데, 음. <웃음> 그것가 마찬가지. 어깨를 두썩인다든지, 아, 뭐, 이렇게. 천일이 이제, 과도한, 그러니까, 과도한 제스처나 미세한 제스처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서 막 어떤 때막 신랄하게 막 뭐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 그게 있어요. 어느 또 서울 선생님이 때 서울 제자아이가 천일한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또막 뭐라고 할 때는 선생님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그것도 맞고요. 응? 이 신의 세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대신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느끼니까 말 수가 없어요 이제 정리하자고요 신령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쁘다 할 때는 아무나 한다 안 한다 절대 아무나 안 한다 좋은 거다 나쁘다 좋은 거다 응? 재수가 있다 운이 있다 이거는 누가 챙겨준다 신들이 챙겨주신다 여기까지 아셨죠? 음, 오늘 요일이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이번 주만 넘어가면 좀 추위 좀 풀릴 것 같아요. 2월 초분 여러분도 전화문 얘기했는데 2월 초 양력으로 양력으로 2월 초가 그 입춘이에요. 입춘, 응? 입춘 다 왔어 이제 이제 아무리 추워도 다 코땡 대화도 넘어갔겠다. 어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이고 음력으로 14일이니까 우디오 16, 12. 한, 아 뭐, 일주일 남은, 일주일 남은 거예요. 다 다음 주.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일주일하고 하루 남은 거야. 응? 일주일하고 하루. 입춘 일주일 지나면 마다 끝나는 거야. 그죠? 잘들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어, 추운 날 조심하시고요. 네, 잘 보내세요. 응.